지금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어딘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웨딩드레스 드레스샵이에요. 사실 저의 엄청 엄청 친한 친구, 저의 사랑하는 친구 소영이라는 친구가 12월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배라는 친구랑 소영이라는 친구 그리고 남자 한 명까지 혁이라는 친구인데 네, 혁이는... 그거 다 치고요 <웃음> 소영이랑 보배 이렇게 저희 세 명이서 삼총사 S, B, S로 불리면서 근데 그중한명 B였던 보배는 4월, 지난 4월에 이미 식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올해 12월에 소영이라는 친구마저도 가버려요 그래서. 혁이라는 남자 친구와 저만 이렇게 남습니다 저희 둘은 평생 솔로로 살기로 했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웨딩 촬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러리 촬영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소영이의 꿈이었나 봐요 들러리 촬영을 저도 처음해 보는데 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SES가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한 사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신부랑 신부의 친한 절친들이 이렇게 같이 드레스도 입고 찍는 촬영, 들러리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찾아보다가 너무 예쁜 드레스샵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막 탐색을 해보니까 뭐 에이핑크 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 MC분들, 배우분들이 시상식에서도 여기 드레스를 너무 많이 입고 뭐 협찬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루이 엔젤이라는 곳에 협찬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협찬에 성공했습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루이 엔젤에 먼저 오베랑 같이 가서 시착도 해보고 드레스 피팅을 해보러 갈 거예요 그럼 한번 저번에 해보고 싶어요 <웃음> 짠 도착했습니다 루이 엔젤 드레스샵 오미있 <놀람> <놀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드레스입니다. 블링블링 들어와 있어서 실수로인데 이렇게 빛나는게 이렇게 있어요. <목소리> 허리에도 이렇게 디테일로 큐빅이 한땀한땀 한땀 박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모베라는 친구가 픽했던 의상이 제가 한번 미리 입어봤습니다 너무 올골골했어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마치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이거 예뻐요? 이게 중요하네요 다음 책장을 입어보았습니다. 이 빰짝빰짝 이건 좀 뭔가 섹시한 느낌이다 마지막 8번이었습니다 끊어주세요 짜잔 오. 아니 괜찮은데? 아. 지난번 결혼식 때사월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때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는 좀 다르게 심플하게 입고 싶으신 거죠? 네 맞네요. 예쁜데? 이건 약간 공주님 스타일이네요 짜잔 3번 오 예쁜데요 어. 이거 제가 입었었던 거죠? 네동일한로입었네 네. 짜잔 보베와 소리피 딜러리 드레스입니다 약간 비슷한 디자인인데 어, 디테일이 살짝 달라요 머메이드 스타일도 똑같고 한데 제 거는 겉에 이렇게 시스루로 이 레이스가 되어 있는가? 저는 좀더 심플하게 심크하게네러리언테 제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슝 짜자잔 좋네요 친구랑 같이 드레스도 입고 이걸로 한번 사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심히 협찬 니터를 해서 루이 엔젤에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네. 제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공부 필요한 드레스 루이 엔젤에서 지금 음. 주고 되어 있거든요 유명한가 봐요 네. 너무 친절하시고 또 기도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저 성공했는데 그 오늘 좀 초췌했지만 어, 나중에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딱 완성해서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설명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촬영 현장에서 만나요!